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로봇 관련주 그중에 그 대장주가 원체 이제 높이 상승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몇, 전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오늘 시간은 이제 천억 이하의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뭐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있는 여덟 종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관련된 이런 첨단 산업에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300조 규모죠 2042년까지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반도체 칩스법 이게 뭐 통과를 될지 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의 뭐 빠짐없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로봇 관련주 먼저 특징주를 보시면 이제 레인보우가 상하가를 갔죠 얘 삼성전자가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엠로 마찬가지 로봇주죠 얘도 삼성 SDS가 지분투자를 했습니다 3액 t h k 삼성과 다관절 수직 로봇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. 다 삼성과 관련된 로봇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면서 10%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그에 반면에 이제 삼성같이 이렇게 무거운 놈은 이렇게 거의 안 움직이죠. 지수가 뭐큰 폭으로 오르거나 또뭐 코로나 같은 뭐 이런 큰빅 이슈가 있으면 얘도 이제 언젠가는 움직이겠죠. 하지만 또 저점에서 계속 이제 빠지지 않고 버티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지금 뭐 지지 지지선까지는 어 지금 어,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스카 쪽에 천억 이하의 로봇주 보시면 하천이 부터 아진이 까지 어, 하천이부터 아지니까지 어이 천억이 안되는 종목이 있고 이 중에 어, 퍼가 가장 낮은 놈은 이제 화천이죠. 얘도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이제 4분기에 배당금이 급증하면서 퍼 2배 수준이 됐고, 스맥 같은 경우는 이제 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화천도 18배. 그리고 PBR이 어, 여기서 가장 낮은 놈이 이제 화천이가 0.25배 수준입니다. 그리고 부채가 가장 낮은 놈이 13%대인 아진이었죠. 그래서 아진이가 6%대. 또 스맥이 같은 경우는 어, 실적이 이제 좀 내주는 기업이죠. 예, 8배 어, 그리고 다 시총은 이제 천억이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. 어, 그럼 요, 요들 종목에 한번 차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화천이 같은 경우 어,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죠. 얘도 뭐 원체 가볍기 때문에 시총이 원체 낮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은 이렇게 간단한 간뿐하게 이렇게 두배 가까이 움직입니다. 어, 이 경영권 슈퍼개미와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이력이 있죠. 그 뒤로 이제 계속 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이 화천입니다. TPC 얘도 지금 어 3,000 3,000원 라인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TPC 푸르니 스맥 얘도 뭐 1,500원대에서 이제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렌시스 화천기공, 아진엑스테. 어 그래서 오늘은 어, 로봇 관련 주, 이 삼성이 지분 투자했던 레인보가 상한가를 가면서 오, 로봇 관련 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 국가 정책에 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. 어 그래서 어,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. 어, 종목들 2차전지 지금 계속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어, 반도체도 이제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고 로봇주도 어, 이 이차전지나 로봇이 거의 뭐 고가권에 있다, 있는 반면에 디스플레이, 반도체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예 저 바닥에 있죠 바닥에 처박혀 있는 게 바이오고 미래차도 어,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좀 상승률이 더뎠습니다. 그래서. 앞으로 이 상승이 좀 덜했던 이 두개 섹터도 한번 같이 잘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